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내 노후를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분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하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째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지 않느냐, 두 번째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손에 적, 적자야 나겠습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 기업 없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망할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너무 자신감이 많은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삼성전자를 믿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어 하죠.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또한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또한 삼성전자를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걱정하지만 삼성전자는 나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노후는 누가 걱정하고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우선 나 자신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과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근 몇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바이, 뒤에서는 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권회사들은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떨어집니다. 불구하고 분할 매수, 저가 매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그들이 팝니다. 이른바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최근 마찬가지였지만요. 자, 이 표는요, 정권회사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가끔씩 발표하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삼성정권에서는요, 같은 계열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9만 원 목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전에도 9만원이었는데 또다시 9만원을 유지했네요. 그러면서 투자의견은 당연히 바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 한 주당 6만원을 못하니까 목표주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 가격의 50% 이상이 올라야 합니다. 자 신한금융투자는 8월 25일 날 목표주가를 발표했는데 7만8천원, 그 전에도 7만8천원은 동일하게 유지했고 마찬가지로 투자의견은 매수. 한국투자증권은 한술 더 뜹니다. 그 직전에 무려 10만 5천원으로 목표 주가를 발표했다가 최근에 8월 18일 날 크게 조정했습니다. 8만 3천원으로 크게 조정했는데 이 가격도 신한금융투자보다는 비싸고 지금 목표 지금 현재 주가 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40% 이상 올라야 되는 가격입니다. 자 이처럼 정권회사들은 대체로 지금 가격보다 아주 40% 50% 비싼 가격을 목표가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싸니까 사라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 아닙니다. 대체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정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모든 기업들 대체로 모든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지금 가격보다 높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바로 증권회사들은 판매, 유통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꼭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는 바이, 뒤에서는 셀 l 기관들은요. 수익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1%, 2% 관리도 아주 민감합니다. 개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도 참고하신다면 흘러내리는 좋지 않은 종목은 빨리빨리 팔아치웁니다. 자,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음, 자, 최근 한 열흘간 영업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고 계신데 8월 26일 날 6만원을 기록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기관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죠. 순매수, 순매수가 즉 사고 팔고 더하고 빼고 하니까 자 9월 5일까지 날 제가 기록을 가져왔는데 9월 5일 하루 70만주 정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는 다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있죠. 즉 매도가 더, 판 것이 더 많았다. 산 것보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8월 달에는요. 기간은 순매도를 1조 2천억 했습니다. 사고 팔고, 즉 산급보다 삼성전자를 팔아치운 것이 1조 2천억이나 더 많았다. 그런데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바로 개인들이 샀다. 순 매수 1조. 아까 정권회사들이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고 계속 개인들은 샀다. 순 매수 1조 지금 다마이너스로 물려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수익 관리를 하는 기관들은 왜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으며 때문에 삼성주 전자주가는 계속 흘리내리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들의 노후자금을 막겠다면 최대 관심사겠죠 관련해서 제가 반도체 산업 경기인식조사라는 것이 최근 있었는데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에게 물었습니다 한 여섯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자이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위기인가? 라는 첫번째 질문에서 30명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위기다. 76.7%가 위기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위기라고 답한 76.7% 그러니까 25명 내외 정도 되겠죠. 이분한테 두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지금의 위기는 어떤 단계이냐? 라고 했더니 위기의 초입이다. 위기의 문턱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56.7% 그 다음에 아니다. 이미 위기를 지나서 한복판이다. 라고 생각한 답한 사람은 20% 그 다음에 아니다. 이제 막 위기 직전에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초입이고 한복판이다. 그러니까 위기에 이미 들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자, 이것은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까지 계속 빌빌거릴 것이냐라는 질문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내후년 이후, 그렇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이후 2024년 이후까지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58.6%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으니까 이것을 주가에 적용해보면 현재 빌빌거리는 이 주가가 내후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주가는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 이후에 만약 회복된다라는 자료만 나오면 그 전부터 뭐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에도 지금 가격보다 훨씬 빨리 오를 수는 있다. 자, 그 점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현재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은 58.6%가 내후년 2024년까지 갈수 있다라고 답했고 내년까지라고 답한 사람은 24.1%.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것은 그나마 양호한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위기가 지속될 거야라고 답한 사람은 13.9%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위기가 올해까지일 거야라고 답한 사람은 3.4% 자, 그래서 최소한 그렇다면 자, 이분들의 대답을 한번 묶어보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위기일 거야라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8명 이상 82.7% 최소한 내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후년 이후에 답한 사람 그 다음에 내년까지라고 답한 사람 이두 가지를 합하면 최소한 내년까지라는 사람이 82.7%라는 거죠. 어, 사실은 최소한, 최소한 내년까지라고 해도 괜찮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주가는 경기를 선반영함으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지금의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 아주 불이 붙었던 2018년도도 있었죠. 뭐 등등을 생각할 때, 지난 10년 동안 늘 생각하면 지금의 위기가 가장 위험한가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16.7%가 맞다 매우 그렇다 즉 지금의 위기가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위험하다라고 답한 거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26.7%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을 비춰볼 때 지금의 위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43.4%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지난 10년 내에 지금의 위기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질문에서 비슷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해 하는 사람은 36.6%고 아니다라는 사람은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가 지난 10년을 합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4%인데 사실 비슷하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80%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지난 10년 내에 위기 가운데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슷하다 또 위험하다라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0명 중에 8명.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 다섯 번째 질문이죠. 아,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국제적인 반도체 관계죠. 칩포 뭐죠?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이렇게 이제 반도체 동맹이죠. 일종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영향을 한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라고 물은거죠. 다소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33.3% 칩포가왜 조금 야릇합니까 바로 중국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국은 수출, 미국과 더불어 수출, 투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수출을 중국에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배제된 지포에 한국이 들어가면 그리고 활동을 같이 한다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끌어올 수 있다. 중국이 관련해서 아주 위협적인 발언들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긍정적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33.3% 심지어 매우 긍정적이다. 3.3%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36.6%. 반대로 다소 부정, 조금 부정, 조금 부정적이야.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30%. 매우 부정. 아주 나쁜 영향이 있을 거야. 16.7%. 자, 매우 부정 16.7%와 반대로 매우 긍정 3.3%만 비교하면 부정을 하는 사람 가운데 매우 부정하는 사람이, 긍정을 하는 사람 가운데 매우 긍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부정합계는 46.7%로 긍정의 합보다 많습니다. 10%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영향 없다도 16.7% 정도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반도체 법입니다. 자, 이것은 아시죠? 최근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는 중국에 공급하지 마라 이런 등등이죠. 이건 역시도 중국을 배제하는 거죠. 중국을 상당히 긴장시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라는 건데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6.7%, 매우 긍정적이다 3.3%. 그래서 긍정의 합계는 50%. 자, 매우 부정은 이제 20%. 자, 이것도 매우 안 좋은 역량이 있을 거야,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20%인 반면에 매우 긍정적인 것은 3.3%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정, 부정 가운데서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비중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높다. 이것도 조금 야릇하죠. 자, 다소 부정은 20%입니다. 매우 부정, 다소 부정. 그래서 부정은 40%. 그렇게 전체적으로 반도체법 역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볍게 보면, 긍정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부정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영향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즘 미국,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독자 생존 쪽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포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도 그랬지만, 미국 GDP의 40% 정도를 쫓아오면 죽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죽었죠. 지금도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한국 자동차 메이커,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죠. 미국에서 현재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가장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다라는 보도를 많이 접했을 건데 이게 결국은 의회에서 의회에서 인준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미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의 산업을 미국 위주로 다시 재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반도체만 볼까요 자 미국에서 반도체 원조죠 모든 기술 원천기술을 미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일본으로 반도체 100건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일본에서 넘어왔죠 한국은 일본에서 많이 뺏겨왔죠 일본에서 반도체가 정말 지금의 한국 대만처럼 활개를 칠때 그때 일본은 정말 잘 나갔죠. 잘 나갔고 그때 어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를 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도체 덤핑이었죠. 반도체 덤핑.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일본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이 엄청 부활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즉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산업에 있어서 영원한 제국은 없다. 지금 한국 대만이 일본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자리는 어디로 갈까? 미국이 반도체를 꽉 털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하고 낸드펄레시 쪽에서는 불과 한 2년, 3년 밖에 차이가 내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고 최근에 애플의 반도체 공급을 미국 중국 업체랑 계약을 했죠. 뭐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일본으로 흘러왔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다시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다시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고, 또 완전하게 백건이 넘어간다기보다는 각자 분할해서 나누기, 나누어서 또치포처럼동맹형태로갈수 있죠. 알수 없으나 알수 없으나 어, 지금이 영원하지 않다. 이제 그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생각할 때 항상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PR, 추정 PR 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현금흐름, 즉이흐름 이익 이익이 지금 현재 가격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한 주당 순이익으로 보는 것이 바로 PR, 어, 추정 PR인데 지금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는 삼성전자 PR이 10, 21, 17 이런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주가를 2024년 내년 주가, 내년 기업이익, 주당이익으로 나누면 PR이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이때는 뭐 13, 21, 17 됐으니까 그때 비하면 훨씬 할인됐다고 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기대치거든요 즉 19년, 20년, 21년도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와 지금 22년도, 또 20, 2023년도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메모리 세계 1등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비메모리 쪽은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PR은 배수란 말이에요. 몇 배를 더, 이게 몇 배를 더 지급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신비한, 신비한 것들이 가슴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 마찬가지로 어 지금 보시고 있는 다른 기업들입니다 자 인텔 인텔 pr 은 지금 현재 6.8 입니다 6.8 물론 인텔은 지금 지금의 삼성전자 랑 기술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특히 메모리 그죠 자 그래서 인텔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컨대 삼성전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텔이 최고 였지 않습니까 자 tsmc 는16 그러니까 인텔 제가 6.8 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인텔에 대해서는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 PR이 6.8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TSMC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잖아요. 자, 비메모리. 삼성이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1등 기업이죠. 그런데 PR이 지금 현재 16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PR이 10의 견주어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죠. 왜냐하면 T, T, TSMC는 시스템이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메모리가 주력이니까 라고 생각할 때는 뭐 TSMC 16이나 삼성전자 10이나 이건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큰 기업들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물론 삼성전자의 게임은 안 되지만 그래도 6.5 그죠? 6.5 자 반대로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것은 바로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요번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등등의 또 인공지능 이런 등등의 핵심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는 쪽이 엔비디아죠. 즉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높은 등급이 엔비디아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엔비디아는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R이 45배죠. 왜? 가슴이 뜨거우니까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새로운 뭔가를 할 거야라는 것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추정 PR12, 12라는 것을 저는 10 이상 더 크게 지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근데 뭐 12, 13 정도는 갈수 있을지언정. 뭐 15, 20. 예, 근데 TSMC가 지금 16이란 말이죠. TSMC의 PR 이상을 초과하기는 힘들죠. 냉정하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지금 정권회사들이 살아, 살아,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이것만 따라갈 것은 아니다. 물론, 다시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 회복 주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삼성전자 투자원칙 한네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보통 노후자금을 막겼다할때 배당 때문에 막힌 분들 많죠.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도 있는 거고 왜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고 세계적인 반도체의 1등 기업이니까 그런데 배당이 아니라 이게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당이라고 해야 고작 1년에 뭐 3%를 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원본 원금이 움직이는 주식투자 변동성 그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라 생각하시고 정말 한번더 생각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몰빵은 위험한 거죠 삼성전자에만 내가 물방에서 내 노후를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금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목을 여러 종목으로 좀 나누어 투자하시라. 왜 삼성전자만 믿으시냐고, 나의 노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나의 노후 걱정 안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한국의 1등 기업이지만, 그것도 저도 동의하지만, 투자는 다르다 라는 거죠 노후가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목을 분산하셔라 그 다음에 당연하죠 이것은 반드시 여유돈 삼성전자는 무도, 무조건 오를 거야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이 기대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유돈그 다음에 꼭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삼성전자는 단일 종목이잖아요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배당은 고배당 ETF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미국은 배당천국이고 ETF는 펀더잖아요. 배당을 만주는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 즉 위험이 그만큼 낮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은 삼성전자보다 높을걸요? 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어, 삼성전자의 내 노후를 맡긴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한네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삼성전자를 적절하게 내 노후 준비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